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집 이야기로 도시 전세사리를 떠나 진짜 우리 집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얼마 전 EBS에서 방영된 건축탐구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전문가로서 느낀 바가 많아 우리들이 살아가는 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아파트 전세값이 폭등하고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말라 아파트값이 뛰어오른다고 난리들인데 보도에 의하면 서초구 반포동의 32평짜리 아파트 값이 하루 사이에 무려 수억 원씩이나 뛰어 실거래가가 45억 원에 매매되었다고 합니다.또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영향 등으로 대폭 오를 것이라고들 하지요. 참 아무리 아파트가 살기에 편하고 좋다지만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가 무려 40억원 이상이나 한다 하고 또 이런 아파트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라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난리를 피하여 아파트 전세 사례에서 진짜 우리 집을 마련한 어느 젊은 부부 이야기 등과 함께 우리들이 살아갈 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요즘 이렇게 폭등한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고생을 하시거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분 또는 앞으로 자녀교육 등을 위해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전세사리를 떠나 우리 집을 마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리 아파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녀교육이나 자신들이 살고 싶은 집에서 살기 위해 경치 좋고 공기 맑은 곳에 우리 집을 마련해서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 가운데는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EBS의 건축탐구, 집이나 한국기행, 살얼이 살얼이라 따등 여러 텔레비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은 이 가운데 얼마 전 방송된 도시 전세 사례를 떠나 진짜 우리 집을 마련한 어느 젊은 부부를 소개한 방송을 보며 느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부는 4년 전부터 충남 어느 바닷가에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있는 낡은 집을 고쳐 살다가 16개월 된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도 그동안은 도시의 아파트 등에서 전세를 살다가 이 집을 자신들의 취향에 맞춰 아기자기한 공간들을 꾸미며 그야말로 진짜 우리집을 만들며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집을 꾸미며 살다보니 진정한 우리집을 실감하며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서는 특히 전세살이는 더 그렇지만 그런 집에 사는 동안은 우리 집, 내 집이라기보다는 늘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불안감으로 집에 대해서 정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았는데 사실 도시의 아파트 등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전세를 사는 사람은 더 그렇지만 비록 내 아파트라도 그 집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과 추억을 가꾸며 살아가는 집으로가 아니라 부동산 즉 돈을 위해서 언제든지 여차하면 팔아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는 고향과 추억이 없는 현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로 그런데 정말 집이란 무엇이고 진정한 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집이란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곳으로 그야말로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와 같이 내실 곳은 작은 집, 내 집뿐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집이란 고향을 떠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릴 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살던 고향집과 마을들이 그리운 것인데 요즘과 같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아파트 숲과 복잡한 도시 거기다가 살던 아파트도 전세나 부동산 등으로 수없이 이사를 가며 살고 있으니 고향에 대한 향수나 추억은 그 어디서도 에 찾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탓인지 자라면서도 상막하고 답답한 생활에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의 고향마저 없는 현대인들의 삶이 안타까워 아무리 부동산도 좋고 돈도 좋지만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과감히 도시와 아파트를 떠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그런 생활을 택한 사람이 오늘 소개하는 이 젊은 부부였습니다 이분들이 택한 곳은 바닷가 근처의고즈넉하고 아담한 마을의 한옥집을 고쳐 자신들이 직접 꾸미고 만든 공간에서 이제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아기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고 부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이 부부는 요즘 도시 아이들이 학원이나 조기교육 등 너무 과하게 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기들의 방식대로 아기를 길러보고 싶어 이런 생활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녀교육을 위한답시고 강남으로 또는 아파트로 몰려드는 이 마당에 이 젊은 부부는 아이를 위해 한가하고 여유로운 마을과 집으로 현대판 삼천지교를 한 셈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단한번 살아가는 세상에 관한 것 이야기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비단 이 젊은 부부 외에도 대안 학교나 귀농 귀촌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런 추세 때문인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즘 방송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아졌고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다보니 그런 방송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대체로 그러한 분들은 아파트가 살기에 편하고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좋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과감하게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며 특히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설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나의 자랑은 아니지만 60이 넘는 세상을 살다 보니 이제와서 세상 느끼는 것인데 정말 세상을 산다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물론 이왕 사는 세상 돈도 많고 권세 누리며 사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곳에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처럼 한평생 살아가는 이 세상 그것도 화살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편하게 잘들 살겠다고 살아가는 집을 가지고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며 그 좁고 답답한 콘크리트로 된 아파트에서 평생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다음 네번째로는 행복을 이해하며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물론 이러한 것은 각자의 생각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직장문제로 사업관계 등으로 마음은 있어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데 라는 명분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고 은퇴나 하면 나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또는 자식들의 교육과 장래를 위해서 힘들고 고생을 하더라도 지금은 참고 지내자 즉 현재의 행복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라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그런 것은 이렇게 나이 들고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더 구구절절하게 깨달아 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젊었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 감정도 풍부하고 건강할 때 또는 아이나 가족들과 함께 좋은 집에서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 부부는 정말 잘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무리 자녀도 돈도 또는 장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현재가, 그리고 또 내가, 나 자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면 돈이나 시간, 조건, 장래 자녀교육 등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우선 돈이라면 웬만한 아파트든지 설사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라도 그만한 돈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은 뒤집어 쓰고도 남고 또 그만한 돈과 건강, 능력이라면 한가하고 여유로운 곳에서 평생을 살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례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자녀교육? 당연히 자녀교육도 도시나 아파트보다 훨씬 낫습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나 정치인, 경제인들은 상막한 도시 추진보다는 컨츄리보이즉 촌놈들이 많았고 또 맹모삼천지교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꼭 귀농이나 귀촌을 하라거나 대안학교 등 파격적인 방법으로까지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파격적인 방법 말고도 한가하고 여유롭게 살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한 영상, 아파트를 떠나 사는 방법을 소개한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시내 근처의 도시형 전원주택이나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판교나 유래 등 신도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수요건인 생활 편의시설이나 교통, 학원 등 자녀 교육시설도 괜찮고 특히 부동산적인 장애성도 아파트보다 나으면 나았지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특히 자연환경이나 마당, 정원, 서재, 오디오룸, 다목적실 등이 있어서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넉넉하고 좋은 공간들을 만들 수 있어서 거주성 또한 뛰어난 것이죠. 자 이제까지 도시 전세사례에서 진짜 우리집으로라는 주제로 그 방송에 소개된 젊은 부부와 그동안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전세사례를 떠나 우리집을 마련한 사람들, 두번째로는 고향과 추억이 없는 현대인들 세번째로는 단 한번 살아가는 세상 네번째로는 행복을 유해하며 사는 사람들 마지막 다섯번째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점들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야말로 한평생 살아가는 이세상살이에서 과연 어떤 곳수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특히 집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그리고 오랜 인생 경험 등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는데, 아무쪼록 이러한 데 대해서는 특별한 오해 등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불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건축 전문가로서 또 인생 경험자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